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검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상가주택, 근생건물 등의 가설계에 믿을만한 것인가? 또는 설계가 땅이나 건물의 가치를 결정한다 가설계로 땅과 설계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지 구입과 설계 공사 등에 관한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해 오시는데 이런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설계 특히 가설계에 관해서 느끼는 바가 많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는 바 일텐데 또 저는 그동안 여러 영상 등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땅을 구입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 땅에 대한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 봐야 하고 또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지 제대로 된 기본계획 소위 가설기를 해봐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건축주들이나 땅을 사려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사무소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땅을 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땅을 가지신 분들도 잘못된 가설계로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이러한 점 등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낭패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도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가설계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에 대한 법이나 규정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지 않고 정작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조권, 주차 진출입 불허 구간 등 주차장 문제, 건축 한계선이나 지정선, 또 전면 공개공지에 주차나 조경 불허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조건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도로와 대지 그리고 인접대지와 레벨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건축 한계선으로 생긴 전면 공지에 주차나 조경을 허용하지 않아 1층 상가 면적이 줄어들고 주차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또 어떤 땅은 주차진출입구 설정으로 인해서 허용되는 가구수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등 문제가 된 사례들은 아주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가설계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된 부분 등을 잘 고려하지 않고 가설계를 했거나 또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충실하지 않은 가설계를 보고 사려는 땅이 아닌 더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나올 수도 있어서 설계하기에 따라 더 좋은 계획을 할수 있는 땅인데도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않고 대충 건축개요와 평면도로 된몇 장의 가설계 도면으로 그 땅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 땅값이나 피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해도 몇 억씩 하는 땅값과 또 그런 땅에 엄청난 공사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두번째로 가설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례는 땅을 소개하는 일부 부동산 사무소에서 땅을 잘 팔기 위해 그 땅에 대한 계략적인 도면인 가설계 도면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꼭 그런 도면 때문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동산 사무소에서 어느 설계업체에 그 땅이 팔리는 경우 설계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등으로 소위 가설계를 부탁한 것 같은데 요즘과 같은 세상에 그런 식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건축주가 없다는 현실을 잘 아는 설계자가 얼마나 그 가설계에 정성과 혼을 담아 그 가설계를 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즉 어떤 건축주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또 계약 등 아무런 약정이나 대가도 없이 하는 가설계가 얼마나 땅을 사려는 건축주의 생각과 의도를 고려해서 가설계를 했을 것입니까? 또제 아무리 규모 검토나 수익성 등 계략적인 사항만을 고려한 가설계를 할지라도 건축에 있어서 기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당 대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과 함께 수많은 건축관련법과 규정, 조례, 지구단위지침 등 확인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은데 얼마 안 되는 옷이나 구두 등 생필품을 사는 것도 아닌 엄청난 땅값과 건축비까지 투자될 땅을 사는 일에 그렇게 허술하게 결정을 해서 낭패를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계도 아닌 가설계로 그 땅에 대한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설계업체를 정하기도 하며 건축까지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말고 어차피 건축을 하려면 건축사가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신뢰할 만한 제대로 된 건축사를 미리 선정해서 가설계 즉 기획설계에서부터 본설계 그리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협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설계가 땅과 건물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지요 이는 계속 강조하는 것과 같이 어쩌면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건축주에게는 일생일대의 대사 중에 하나이고 온 가족의 단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건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의 가장 초기 과정이고 기본 단계로 흔히 소위 가설계로 일컬어지는 기본계획이나 기획설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쩌면 이 가설계가 그 땅을 사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설계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가설계, 즉 기획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가설계를 그야말로 가짜 설계나 그냥 대충 해보는 단순한 설계라고 여겨서 그러는지 말하면 그냥 무료로 또는 심지어는 서비스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축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부탁을 받는 설계업체 등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설계로 본설계의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직원 등을 시켜서 도면 몇장 정도 그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같은데 이는 건축이라는 엄청난 대사를 치러야 하는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비록 도면 몇장 정도만이라도 그려주는 설계업체 모두에게 결코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작업해주는 설계업체야 시간과 정력의 낭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 좋은 설계로 좋은 집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중요하고 설계가 건물의 기능과 안전 그리고 미관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경제성 등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그 땅과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가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가설계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설계 즉 기본계획은 처음으로 해당 대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하는 설계 과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지에 대한 조사 즉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인접대지 관계, 대지의 레벨이나 현황, 특히 주변 상황 해당 대지로 어프로치 등 해당 대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하고 해당 대지와 관련된 모든 건축관련법과 조례 등 규정 그리고 지구단위 지침 등 모든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한 도면 등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확보해서 가장 튼튼하고 사용하기도 좋으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분양이나 임대 등 사업성과 경제성도 좋으며 특히 건축주가 바라는 그러한 건축물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해당 대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 등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가며 가장 합리적이고 최상의 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어쩌면 이 기본계획안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설계는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계획안에그 설계자의 생각과 아이디어 경험과 실적에 따른 노하우 그리고 건축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설계의 액기스라고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본계획안 즉 가설계에 담겨 있는 설계 내용과 자료가 그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한 설계자에게는 지적재산이고 가장 중요한 노하우인 것이며 정부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상 설계에 제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 계획안일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 며칠 만에 작성해 달라며 몇 장의 도면만으로 가름해 버리려는 것은 꼭 이런 작업을 한 건축사 등 설계자만을 변명하거나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땅을 구하고 또그 비싼 땅과 설계될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계속 강조하지만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야하는 일생일대의 대사를 치르려는 건축주를 위해서도 이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에서 좋은 땅을 구하고 전문성과 신뢰할만한 좋은 설계업체를 정하기 위해서 정부발주공사나 관급공사처럼 제대로 된 교원계획안을 받아보는 현상설계제도 등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방법 등을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이런 가설계에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고 경쟁을 해야 하는 설계업체 입장에서는 행해나 잘하면 이를 통해서 설계를 수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충이라도 무료로 작업을 해주려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소규모 검축이라도 땅값과 공사비 등 전체 사업비에 비할 때 설계비나 특히 기본 계획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할 정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율적일까요? 물론 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해줄 때도 있기도 하고 또 건축주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여러 사정상 그냥 가설계를 받아보고 싶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런 엄청난 전체 사업비를 생각할 때 아마도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한다면 여기에 소요된 설계비 등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제대로 된 기본계획으로 더 좋고 효율적인 땅을 구입하거나 제대로 된 설계로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인 설계로 더 튼튼하고 쓰기 좋으며 아름다우면서도 사업성과 경제성 있는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다면 그런 이득의 몇 프로도 안되는 설계비를 그렇게 절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가설계로 땅과 설계업체 등을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설계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두 번째로 가설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다 세 번째로 설계가 땅과 건물의 가치를 결정한다 네 번째로는 가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다섯 번째로는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몰라서도 그렇고 또 알면서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구하고 다음으로 가설계를 하거나 설계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잘못된 경우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충 작성된 가설계로 잘못된 땅을 구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좋은 설계로 훨씬 효율적인 공사와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런데 대해서 설계자나 건축사 등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어떤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런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과 또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